I see 는거 one. I don't k n o 보고자 a 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 어 t a 게 k i n 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 뭐냐면, t I'm talking a b 그 다음에 문장의 소리를 듣고 똑같이 흉내내는 능력이 키워지니까 왜? 네, 자꾸 녹음했다 지우고 녹음했다 지우고 녹음했다 지우니까 몸은 이제 네, 머리는 상관없이 몸의 신경과 소리 신경은 발달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 스폰지소를 쑥쑥 말아들이는거 그러면서 이제 막 탄력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비워라 이거예요 비워라 젠진! 젠진! 젠진! 젠진! 젠진! 젠진. 젠진. 젠진. 오우! 호흡퇴! 어퇴! 빨간색, 어퇴! 어퇴! 어, 어, 어, 어, 어, 뒤로 가는 건좀 상당히 빨간색으로 가는 거고 앞으로 가는 건 희망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가는 건 에너지가 쌓인 거고요 음, 음야 대단해요,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 자, 이똥! 이똥! 똥! 똥! 똥! 똥. 그 다음에, 똥! 똥! 똥똥똥! 똥똥똥! 시작! 똥똥똥! 이건 첨우야 작자 똥이야 시작! 똥똥! <웃음> 여기 어빵 터졌어. 여기를 찔렀는데. 시작. 동동 동. 어, 대단해. 오 대단해요. 동동 동. 오자동동 동. 동동 동. 동동 동시 동시 동서 동서 동시 동시. 대단해 대단해. 동시 난. 오 난. 난. 똥시 난. 똥시 난. 난. 그 동시 남 남쪽이 노 남쪽. 다시 나라 희망 있어. 난. 난. 난. 난. 난. 난. 베이 베이 북쪽은 썰렁해추워 노란색 베이 베이 막 황양 베이 베이 베이 좋아요 우우자 <웃음> 히읗은 시옷으로 바뀌었더라 기업은 지읒으로 바뀌었더라 한국말 그래서 가는 짠데 더할까 차는 쯔야 쯔야 집 가자 쯔야 쯔야 쯔야 아. 짜. 쨔짜짜. 쨔짜짜. 와짜. 와짜. 리짜. 리짜. 오짜. 니짜. 와짜. 니짜. 그러니까 이걸 짜로 갖지 말고 찌아로 가셔. 찌아. 찌아. 그 검정색이라서 그런가. 자, 와짜. 니짜. 와짜. 니짜. 발음이 차이가 미세하게 알죠라고 이 사람들이. 음. 우리 경상도 사투리처럼 그걸 짜로만 가는가 하고 찌아로만 가는가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찌아. 찌아. 쨔짜. 쨔짜.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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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름을 더한다이게 화이팅이 되는거예요 짜요! 짜요! 쓰는 거예요. 자, 짜요! 짜요! 오짜! 니짜! 니짜! 화짜! 화짜! 관장님 아실까요뭐 이게? 요 <웃음> 관장님한테 물어봤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오랜만에 안는 하루나 나왔어잊어버렸다아이버렸다지 가요 한기억요오 어, 어, 기억이 나요 모 할께 화짜. 화자과자니까 화짜. 자 화화. 그럼 그림은 그리면. 자, 네 화화. 너 그림 그리냐? 그림 어, 네 그림. 네 화화. 화 그림은 그리라는. 네 화화. 네화자마화 가갑니까? 해 놓고 그림이 없으면 이 사람 것 같아. 네 화화. 니화화! 중국과 옥상 막다고 그러는 거야 니화화! 니화화! 니화화! 얼마나 쉬워 니화화! 니화화! 그런데 갤러리를 다닌단 말이야 니화화! 니화화! 왜냐면 중국도 갤러리 다닌 사람이 수준이 있어 이렇게 또 그리고 갤러리 화가들이 또 정치 인맥들이 많아 다른 사람 사귈 거 없어 중국에서 화가를 하나 사귀면 은그 화가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네트워크 하죠 화자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그거 나중에 제가 딱 시간이 되면 이제 붓도 하고 있는 걸잘 갖다 놓을 거예요 서예도 좀 배울 거야 서예도 한 번씩 써보는 거야 이때 왜냐면 이때 한글이라도 써보고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딱, 딱 불러가지고 딱 조금만 기다리죠 그러니까 중국어 되고 그 다음에 서예까지 쓰면 이건 진짜 로비스트 책. 왜? 글을 쓰고 그림을 쓰면 술을 안 먹어도 되거든 술을 조금만 먹어도 돼. 술 좋아하지만 술을 조금만 먹. 어술안 먹으면 나무 섭섭해 하고. 술을 먹는데 조금만 먹어도 돼. 왜? 그 시간에 <목소리> 이런 시간에 시간은 지나버려는 근데 이걸 못 하면 계속 이걸로만 해줘야 돼. <목소리> <목소리> 자 흐어. 흐어. 이거 이것만 해줘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것만 하냐? 이걸 할줄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것만 하는 거야. 뭘 놀게 공동체 침해가 돼야 되지. 근데 흔들어 <목소리> 자기가 별 쓴다고 해야 면 자기들은 평생 썼으니까 한자는 잘써또 뭐라고 나한테 붙어 다녀면 한글로 써줘 한자는 안 되니까 알고 있으니까 한자는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한글로 써주라는 한글로 그럼 집에다 걸어놓겠다고 대한민국 한글로 써니까 이게 대단한 글씨라고 이제 액자에 가지고 갤러리나 붙여놓고 우리 다짱금이 써 그게 뭐냐 관시 그게 사람들이 마음이 확 뜨면서 신뢰 그다음에 기쁨막 하면서 폼사 폼사에 개들 똑같고 폼사보다 그리고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 다 똑같아 문화가 그런데다 니 화와 이것만 하면 되고 니 화짜마 니, 니 화짜마. 화짜마 그 아줌마가 그 화가 하고 화들짝 놀랄까 봐 과장님은 중국어로 대표된 거야 참 얼마나 <웃음> 당신 그린 그린 가리가 아 어. 당신은 화가 화가 이렇게 되죠 자니 화짜마 니 화짜마, 화짜마. <웃음> 자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 하겠네자찐찐찐찐찐찐 금이에요 금 뭐, 찐마 찐마 금이냐 이거죠 자 찐마 찐마 찐마 찐마 뭐, 금이냐는 뭘 고른거야 그러니까 짜자짜짜짜자자짜 아, 자. 자, 자, 자, 아. 자, 자, 자. 밑으로 노란색으로 간다 짜짜짜짜 자, 아. 자. 자, 아. 자. 자. 그러면 가짜라는 뜻이 짜가 자. 자. 자. 자. 진짜는 참 진짜야. 무슨 색깔이 되면 좋겠어? 무슨 색깔? 고 까만색. 까만색이 되면왜좋냐 이게 자연 불변이니까. 찐찐 근데 찐. 찐. 찐. 찐. 북쪽 가면 짠. 짠. <웃음> 것이야가이 진짜 것 것이야. 자. 짜도짜뭘 고가를 팔려면 이걸 물어보잖아요. 짠다 진짜 짠. 짜더, 짜더, 짜더. 그렇죠. 짠. 것짠짠짠이렇짠이 뭐였지? 진짜 진짜, 어, 진짜. 가짜야 가짜 자. 오, 자. 자. 자. 자, 진짜 쩐더 가짜 짜. 진짜 쩐더 오, 쩐더 짜더 쩐더 짜더 항상 뭐 삼으로 갈때 물어보는다고 중국에 가짜가 많으니까 쩌 자. 쩐더 쩐더 쩐더마 쩐더마 진짜야? 진짜야 생활 속에서 매일 쓰는 거예요 쩐더마 아, 우리 뭐냐? 진짜? 우리 어디 가다 진짜? 흥흥아, 응, 진짜? 좀더? 좀더? 어, 그렇지 아, 대단하다, 귀엽다 진짜 <웃음> 자 기억해, 같이, 같이 시작! 짠다! 어, 안 넘어갈 왕사방이 없어, 저런 진짜? 막 지불 몇채 준다니까 짠다! 자 짠다! 짠다! 짠다! 자, 짜다 짠다! 가짜야, 짠다! 짠다! 짠다! 짠다마! 진짜냐고,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진짜가 뭐라고? 짠다마! 오 짠다마는 과니까, 진짜는 아, 까니까 진짜. 자, 짠다마! 짠다마! 짠다마! 아, 이제 통역하세요 니 과자마 너너 어? 어. 너 과자. 팝화카냐화가냐니화화니화너가 그린 그림이냐? 니가 그린 냐 어? 그림가하하냐 진짜마? 진짜마? 진짜냐? 진짜냐? 진짜다. 쩐더 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이렇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렇더이자게자 쩐더 이더 짜더 렇게 이렇게. 더렇더이야 쩐더 쩐더 그래서 연인들이 살릴 때 쩐더, 짜더로 시작하는 거야 작업은 쩐더, 쩐더, 쩐더, 쩐더, 쩐더, 쩐더 한 장, 한장. 한 강이야 강은 장이야 한 장, 한 장, 한 장, 한장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르더라고 근데 아마 좀 이따 내가 찾아낼 거예요 중국어서 찾으려면 돼그 장이 그 장이 아니래 그 장이 아닌데 그지 우리 그저기 무식하면 그 장을 뭐 손을 치죠 물로 짓어도 치는 거지 뭐꼭 장으로 치죠 그게 아마 이게 어떤 중국어에서 찾아야 돼자한장한장 장을 짓는다 강을 짓어 강을 다 물로 데운다는 거지 어머 이게 맞는가보다 자한장한장한장한장 내가 장을 짓자 내가 강을 짓자 한강을 내가 다 데워버려 자한장한장 이걸 어나가 있다. 한장한장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은 다 장이야. 그니까지 뭐예요 그러면아 이게 이제 뭐냐면 길게 가니까 아 지앙 지 되게 음화가 돼가지고 네, 네. 한장한장 한 이렇게 들리는 건데 <웃음> 길게 주앙 한앙한 초앙 이 창문이고 초앙 창 비전에 다 티저워되되다잊잊어버짚 이걸 몰아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u n 이거를 몰라 n 되는 거예요. 한자, 한자한 u 한 t e r Hunter! h 자, <웃음> <자요>. 자. 아이, 아이, u n t e r h u n t 이 r h 이 n t e r Hunter! Hunter! Hunter! h u 아 아이타 니 아이타 니가 아이타 아이 저 사람을 좋아하냐? 아이다. 타 아이타 저 사람이 저놈을 또 좋아하냐?